세종시 특별공급, 공아파트 2만6천세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파트값 상승으로 인해 공무원 등에게 돌아간 불로소득이 최당 평균 5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시민단체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집값을 끌어올려 특공이 특혜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5일 경제정의실 1012년 앞 경실련근 서울 동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세종시 공무원 특공특혜 규모분석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현황 분석자료를 활용했다. 시세는 킬로바이트 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 정보를 활용했다. 이날 경실련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특권을 받은 공무원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5월 기준 127개 단지에서 당첨된 25,852명이다. 2010년에는 평당 6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평당 1,400만원대로 분양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평균 분양가는 평당 940만원으로 33평 기준 한 채당 3억 1 0 0 0만원이다 하지만 시세는 올해 5월 평당 2,480만원, 한 채당 8억 2000만 원으로 2 0 0 0만원으로 분양가의 2.6배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액은 평당 1,540만원, 한 채당 5억 1천만 원으로 약 2만 6천 세대 전체를 통틀어 총 13조 2천억 원 수준이다. 경실련 측은 시세차액의 상당 부분은 분양을 받은 공무원의 불로소득으로 돌아갔을 것이라며 특히 노형욱 국토부 장관, 윤성원 국토부 1차관처럼 강남의 집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분양받았다가 매도해 수억 원의 차익을 챙긴 사례도 발생했고 노 장관은 실거주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특공아파트의 시세 변화를 조사한 결과 2만 6천 세대 중 입주가 완료된 1만 4천 세대의 시세가 분양 이후 5억 2천만 원이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승액의 68%인 3억 6천만 원은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이 발표된 지난해 이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 10월 최초 분양된 첫마을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는 2억 7천만 원에서 현재 8억 8천만 원으로 6억 1천만 원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권별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3천만 원 11% 박근혜 정부에서 8천만 원 27%이 오랐고 문재인 정부 이후 상승액은 5억 원으로 분양가액비 132%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측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집권여당의 설익은 개발 정책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특공이 특혜로 변질됐다며 무주택자들은 153대 1의 최고 청약 경쟁률에 허덕이는 동안 공직자들이 손쉽게 불로소득을 챙기도록 조장한 것 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 세종시 특공제도는 이미 2016년 검찰 조사 결과 공무원들의 불법 전매 사실이 밝혀지며 문제를 드러냈고 경실련은 당시에도 부당득 환수 등 개선책을 제시했다며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고 공무원들의 불로소득 수단으로 변질된 특공제도를 대구 아파트 입주 물량이 공급 과인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주택건설 광고대행업체 애드메이저가 5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대구 경북 주택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 연평균 입주 물량은 1만 4275가구로 올해부터 연평균을 초과하는 역대급 물량이 쏟아진다. 연도별 입주 예정 물량은 2021년 1만 가구, 1 5,904가구, 연평균 1,629가구 초과, 2022년 2만 935가구, 6,660가구 초과, 2023년 3만 1,965가구, 1만 7,690가구 초과에 달한다. 또에드메이저가 2021에서 2023년 36개월간 월별 입주 예정 물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 0 0 0 가구 이상 입주가 한 달에 걸쳐 한꺼번에 몰리는 시기는 2021년 11월. 5,282 가구 2022년 3월, 5,121 가구 2023년 10월, 7,640 가구여 등 3개월로 나타났다. 에드메이저 관계자는 5,000 가구 이상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3개월이 입주 대란을 가늠하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대규모 미분양 사태 현실화하나? 이 같은 입주 물량을 근거로 일부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미분양 사태의 재현을 우려한다. 2021에서 2023년에 앞서 사상 최대 입주 물량이 쏟아진 2000년대 중 후반 6년간 2006에서 2011년 대구에는 연평균 미분양 5796가구를 6년 연속 초과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당시 입주 예정자들이 실거주를 포기하고 입주하지 않아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이 대거 발생했다며 앞으로 3년간 어느 시점에 연평균 미분양 규모 5천 가구에 진입하면 걷잡을 수 없는 규모로 번질 우려가 있다. 올해 하반기가 10년 만에 찾아오는 대규모 미분양 사태의 첫 고비가 될 것이라고 했다.